툭하면 하자고 하는 여자친구. <웃음> 연락주 아예. <웃음> 아너 그런 거좀 그만해. 이미지 관리에 영둥아. 아, 저를 고치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하는 거 별로야. 아, 이렇게 해주면 알아. 안 돼? 아, 뭔지 알아. 제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까스 활동 아니에요? 바로 그냥 점 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최악의 여자친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슛! 입만 열면 욕하는 여자친구. 귀하면 귓밥 많을 때. 길을 <웃음> 보통 열다고하요 길을 연다고 하요 열면 세게 닿는 여친 차문 <웃음> 열면서 유리 만지는 여친 자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빨리 스피디하게 할게요 입만 열면 거짓말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진짜로?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근데 이건 여자친구만이 아니라 저는 연애할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진실이에요. 아, p 시방을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해도 전 진짜 많이 실망해요. 어, 집을 잘 들어갔다, 어 집이 아니었고. 그런 거짓말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이 알면 실망할까봐 거짓말로 덮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다들키면큰실망이될 텐데 굳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로밖에 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 한번 이제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요 그러면 아, 이제 끝도 없이 엉켜버립니다. 아. 열받아요. 거짓말 너무 싫어요.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세상에 하얀 거짓말은 없어. 상대를 네모 뭐 하는 여자친구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는 여자친구 <웃음> 상대를... 상대를 잡아먹는... 아 이건 좋은 거네? <웃음> 상대를 리드하는 여자친구 아니,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나도 리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를 무시하는 여자친구 <웃음> 상대를... 상대를 돈으로 생각하는 여자친구 오우? 와, 남자친구를? 아 약간 먼저 알것 같아 약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죠? 좋은데 데려가야만 한다거나 돈이라기보다는 약간 물건...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아니, 저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막 오늘도 아 유진아, 나 오늘 돈 엄청 쓰고 왔다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어왜 이러니까 아 오늘 백화점을 가는데 여자친구가 이것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해가지고 어. 내 돈으로 옷을 막몇개 샀는데 그건 자기가 다 들고 왔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 친구의 만남을 제가 결사 반대했었거든요. 어허. 제발, 진짜 제발 헤어져라 했는데 결혼을 해버렸어. 잘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또잘 네. 뭐 맞을댔죠. 결혼, 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하, 진짜 그냥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음... <웃음> 돈이 중요하지만 숨겨야지. 난. 너무 티내면안 돼요. 당연히 안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티를 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꼴보기가 싫죠. 가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본인이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웃음> 툭하면 터져버리는 여친? 툭하면 하자고 하는 여자친구. 연락주세요. 아니. 예. <웃음> 아, 너 그런 거좀 그만해. <웃음> 이미지 관리에 영둥아. 아, 장난치는 거죠. 툭하면... 개질아요. <웃음> 에이지랄 하는 여자친구. 네. 툭하면 첫 삐지는 여자친구. 네. 어떻게 삐진다고? 첫 삐지는. <웃음> 아살살다 제일 싫어하 장난으로 돼지야 이랬는데 그때 웃으면서 잘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돼지라고 해서 자기가 상심 많았었다. 그러면은 이만 좀 많죠 좀 많아요. 제가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둘때잘 있죠. 저한테 손톡 하지마 요난 <웃음> 근데 귀여운데? 난 그냥 그런 모습 보면 귀여워요. 아 근데 정답이 아니구나. <웃음> <웃음> 하는 여자친구야. 아,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해요. 이건 진짜 상처받아요. 진짜 만약에 저는 툭하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번 해봐요 어제 어제 친구랑 술 먹었어. 말안 하고.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나도 자다가 친구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 해가지고 그냥 잠깐 나갔잖아. 전화를 받으면 핸드폰을 본 거잖아. 그냥 집 앞에서 먹었다니까 술? 그리고 지훈이랑 먹은 거야. 내가 지훈인지 지훈인지 알게 뭐냐고. 어 옆에 테이블에 여자가 있었는지, 합숙을 했었는지, 어 술잔을 네가 건네는지, 네가 뭐 툭하면 주사가 술, 그 술잔 건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그만하자 그냥. 아니야 왜, 왜 그래. 아, 그만해. 아니, 술집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맥주 먹은 거라니까? 야 편의점도 테이블이 두 개야. <웃음> 아, 헤어져. <웃음> 야, 헤어져! 야 그만해! 야 어. 그만해! 아, 헤어져! 나도 안 만나고 싶어! 거짓말하는 이 자식이랑, 새끼랑! 아, 아. <웃음> 미안해. 헤어졌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붙잡아요, 저는. 그래, 헤어져. 저는 무조건 헤어져 줘요, 그냥. 제전 여친이 얘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세 번까지만 참았었어요. 좋은 대화하다가 갈등이 생겼어. 그럼 걔는 갈등의 해결 방법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사실 붙잡아 달라는 말이잖아요. 꼴보기가 음. 싫지 않나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나 화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풀어줄 수 있는데 우리 헤어져요 하면 이제 다시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헤어지자 말했냐 화났기 때문에 왜 화가 났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근본을 찾아내고 나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피곤해지고 갈등의 해소방법이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아휴... 날마다 새로 운 여친 밤마다 펑펑 운 여친 근두운 여친 <웃음> 입술이 대빨 나온 여친 <웃음> 입이 가벼운 여친 가벼운 아 근데 연인 사이에서 입이 가볍다는 게 어떤 의미+ 의미지 아 어제 남자친구가 잘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싸웠을 때이 우리가 싸운 내용들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거든요. <웃음>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내편 들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관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서 저는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편 들어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우리 얘기를 하는 여자친구라면 은 그건 사실 남자든 여친이든 별로죠. 프로게이머마냥 게임만 하는 여친! 누구 저기 계신가요, 혹시? 아, 아니요. 아, 네. 찔려가지고. 음. 프로포즈를 교실에서 기타 치면서 하는 여자친구. 그대요? 프로가 함정이에요 프로그램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리모컨을 돌리는 여친? <웃음> 프로폴리스 안 챙겨 먹는 여친?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저도 프로폴리스 맨날 먹어요. 네, 중요해요 이거. 프로틴빌런? <웃음> <웃음> 나는 무조건 프로틴 충전해야 돼. 프로브컨으로 내 SCB만 골라 잡는 여친? 프로불편러 여친? 정답! <웃음> 프로불편러 여친? <웃음> 아나 이거 의자 불편해. <웃음> 아. 어, 오. 진짜 이런 연기 되게 잘하는데. 어, 아 이거 아 카페 인 이거 아 너무 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음. 맞아요. 밥을 먹으러 갔어. 왔는데 어 여기 너무 짜다. 고기를 너무 구웠네.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받네. 인사가 별 친절하네. 근데 이제 뭐 서로 맞춰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불편한 게 굳이 불편해 할 포인트가 아닌데 불편해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여자친구 자기가 끓이지 않고 맨날 내가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는 여친? 누구에게나 친절한여자 친구. 전 누구에게나 친절한 남자친구 진짜 안 좋아해요. 저한테만 친절해야지 왜 나를, 남의 여자들한테 친절을 베푸고 다니냐고, 영동아 어, 저도 괜찮은데? 이게 허불호 같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은 와, 저 사람 남친구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랑스럽지 않을까? 오 이거는 여, 양정은 여자 버전인가? 네, 이런 친절은 괜찮은 거죠. 말에 있다고 왔어요. 그러면어 밥은 먹었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 나게 치마 를 입었으면 음. 굳이 막 불이 낫게 막 가려준다거나 음. 뭐 떨어졌어 근데 불이 아! 아. 적글링 하거나, 문제 죠 네. 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연애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본인이 잘 해줘야 되는 행동이에요. 친절해야 할 상황들이 있는 거고 음.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음. 뭐 근데 뭐 저는 그냥 뭐문 잡아주는 거 이런 정도는 아, 매너잖아요. 인간상 매너죠. 어, 그러니까. 아니, 가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이게 지나가 봐, 얼마나 얄미고 콱탈고 <웃음> 욕하는 여친! 똥 싸는 제... 여친! <웃음> 방금 진짜 장염이라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여친. 구취하는 여친? 맨날 자기가 구독해 놓고 막 취루는 거구취하는 아, 그 <웃음> 오케이 마약하는 여친 <웃음> 마약은 심하또 대마? 아... 집착하는 여친 <웃음> 집착! <웃음> 집착하는 여자친구 어떠세요? 건강한 집착이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없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생각 들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예 집착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착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여친이랑 저는 약간 비슷한 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착은 의심을 하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우리 관계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지. 음. 네몸 많은 여친 마이너스 통장이 많은 여친 남사친 많은 여자친구 아 너무 많은 여친 <웃음> 왜, 왜, 왜 나간 거야? 남... 저 단어에 대한 약간 깊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네 유진인가요? 남사친 많으신 편이긴 하잖아요. 저요? 아, 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음. 좀간간히 보는 사람들이 남자인 거지 뭐 이렇게 음. 남사친이 많지는 않아요. 음, 남사친 막 집에 데려다주고 사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나를 대신해서 어, 어쨌든 내 여자친구를 집까지 이제 보호를 해준 거니까 고맙긴 한데 아 고맙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남사친 많다. 아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 동성 친구가 많은 사람 하면은. 확실히 동성친구가 많은 사람에게 좀 호감을 가져 남사친이 많은 여성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남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요, 요런 행동을 했을 때이거도 어, 남사친들이 하는 행동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행동은 똑같을지라도 나야서 설레는 설렌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악의 여자친구 유형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어,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한번도 다다다해 다 봐야 돼요. 본인이 못 깨달아요. 아, 자, 다다 당해 봐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직접 당해 보기 전까지 내가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제굽씨 오늘 어땠어요? 대성공인가요? 대성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이때까지 사귀었던 돌아왔어? 여자친구 중에 최악의 여자친구가 아닌 돌았어, 카메라? 돌았으면 돌았다고 말을 해. <웃음> 카메라 돌고 있네? <웃음> 자, 카메라 롤!